네 안녕하세요 저는 YGX BK 김병곤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모리스 라크로와라는 시계밴드의 어, 모델이 되어서 제가 화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춤이 아닌 다른 이런 모델로 하니까 처음에 좀 긴장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 잘할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 다행이고 만족스럽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열심히, 어,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PK가 되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